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필모라에서 모션 트래킹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모자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말 간단하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모라를 실행했고 모자이크 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필모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모션 트래킹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상에 맞게끔 속도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으실 때는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속도 및 지속시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느리게 재생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션 트래킹을 활용해서 초점을 맞춰줄 겁니다. 그 작업을 모션 추적이라고 하는데 모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여기 타임라인 보조창에 보시면 초점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대면 모션 추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면서 여기 미리 보기 창에 보시면 네모 칸으로 이렇게 내가 초점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초점은 이 하얀색 십자가를 기준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추적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맞췄던 초점을 부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요렇게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를 불러올 건데요. 모자이크를 불러올 때는 여기 메뉴 창에 가서 이펙트 효과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유틸리티에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자이크를 가지고 와줍니다. 쭉 끌어서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 2번 트랙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도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자이크만 더블클릭을 하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가운데가 고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다시 밑에 있는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까처럼 속성 창이 나오는데 이때 중간에 모션 추적 창에서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내가 방금 넣었던 효과, 모자이크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클립에도 이렇게 이펙트 효과가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가릴 만큼 이렇게 모자이크를 위치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이 되면 얼굴이 거의 다 가려졌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도 이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도 싫다고 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밑에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없음으로 해가지고 모자이크를 잠시 제외하고 여기 초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부분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초점을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션 추적을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화살표 눌러서 모자이크를 입히시고 모자이크 클릭하셔서 모자이크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얼굴이 다안 가려졌죠? 그러면은 다시 모자이크를 선택해서 약간 크기를 살짝 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은 모자이크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모자이크에는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응용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션 트랙킹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모자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